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월화예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세두세달 했잖아요 응.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 네. 음 나는 그거 다라 다라 아가리 다라 찌기 어, 이쁘 <웃음> 나왔어 아 그래요 어. 마음에 드세요? 어. <웃음> 그거 말고요 그냥 내용적이나 뭐 이런 거뭐 기억 내용적인 거 기억 남는 뭐 영상 기억 남는 거 기억나는 영상은 없는데 기억에 꽂힌 영상은 있지 뭐요? 음 응. 뭐... 그 내가 되게 어, 막 분노했던 영상 저번에 아... 찍었던 영상 응. 재밌죠? 되게 웃겨?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제가 응. 뭐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뭐 분노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응. 분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응, 한번, 알았죠. 바, 한번 봐주세요 응. <웃음> 불러드릴게요 응. 여자분이시고요 여자. 아왜 이렇게 심장이 뛰냐? 궁금 문물을 일으키는 거 <것> 같아요. 뭐야 <웃음> 심장이 막 공황장애 걸린 것처럼 끓는 걸럭. 아 진짜. 한번 여자. 한번 하고 그래. 아 짜증나. 기게 짜증나. 왜요? 몰라 그냥 나가 이거 나올 뻔했어. 근데 이게 <웃음> 응. 뭐야? 지금 내가 부모는 척척 박사라고 그래. 척척 박사? 이쁜 척? 용감한 척? 뭐 있는 척? 없는 척? 막 그래 짜증나. 아 머리가 좋아서 척척 박사가. 아 머리 똑똑한 척이야. 뭐, 척척 박사라고 그래. 아 진짜나 뭐. 성격은요? 성격 이상해. 되게 알 수가 없어 이상한 사람이야. 아, 그그 그래. 그 있잖아 막꼼저 쓰는 사람. 내가 그냥. 응. 내가 내가 웃긴 얘기 안 해줄까? 옛날에 자축 인의 진사오미 그거 네. 순서 정할 때 네. 자축 자가 지구 축이 소잖아. 네. 근데 원래 소가 1등으로 가고 있었거든. 네. 근데 소가 이제 결승점에서 어 내가 1등이다 그랬는데 소 머리에서 쥐가 이렇게 팍 튀어나왔어. 어 그래서 쥐가 1등이야. <웃음> 아, 그런 진짜? 얘기가 있어꼭 아, 그런 꼬라지야 지금. 아진짜어 말이 이쁘게안 나와. 오 어, 이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분데 PD 사촌은 난 짜증나 왜요? 몰라 그냥 짜증나 그 어? 짜증남이 사람이 짜증나는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느낌이 여기서 막구억질 나? 막 이렇게 막막 막 올라올 것 같아 막. 분에 아... 울분? 뭐 이런게 조금 있어 아... 울분의 아...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게 조금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런걸 궁금해 하거든요? 이 분이 TV에 나오는 분인데 응. 티브에 나오는 모습이 진실성이... 척척하게살아있까네가말했잖아 <웃음> 있는 쪽, 어? 가진 쪽, 배운 쪽, 척, 똑똑한 쪽, 척, 이쁜 쪽다 척 한다고. 아 진짜요? 질문을같 찍었어. 이건 진짜 나 보기 싫어. 아, 아 진짜요? 응. 그래도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응. 이분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이분? 올해... 뒤에 게잘 넘겨야 돼. 오래 잘 넘겨야 돼. 이 사람 띠게 뭐 앞에서 막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이 보이고, 뭐한 음. 왔는데 뒤에 무슨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쌓아져 있어. 어, 응. 그래서 조금 올해 겨울에 조심해야 돼. 내년 초 겨울까지 음.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몸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요 아니면 환경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적인 면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자기 자리가 실축될 일이 있다. 이렇게 아 진짜요? 되게 노력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그 노력이 조금 헛노력? 막 이런거 있어 어 노력을 하면 진짜 노력을 해야지 짬 노력을 하면 안되지 그게 노력이냐? 노련이지? 아 진짜요? 그 이성적인 면은 좀 어때요? 이성적인 면? 이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네. 약한 사람? 조금 자기를 잘 맞춰주는 사람? 네. 그 있잖아? 그 마님이 뭐막 모슴 부리듯이 막 이런 아, 사람 만나야 돼. 아, 뭐, 진짜요? 되게 뭐 애중도 없어. 없어요? 응. 아, 그러면 그. 어? 아? 어디고 꺼졌다고? 꺼졌어? 이 사람 꺼질 수... 왜 죽는 거야? <웃음> <웃음> 꺼져? <웃음> 아니, 아니, 뭐,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선생님들이 꼭. 제가 이상한 사람을 가져오면 꼭 이상한.. 오디오가 거... 꺼졌다고? 어, 바... 소리를 내지 마! 어, 방... 그 목소리를 다 몰라! 이런 아, 게 들었나봐. 이제 돼? 잠시만요. 말씀 아, 아아. 맞지 않네. 중간 이아니 이거 그냥 여기다 두시면 그러니까 삼촌 자꾸 이상한 사람, 뭐지 <웃음> 말라고나 진짜 댓글 겁나 달렸어. <웃음> 아니, 아니, 이상한 사람 맞는데, 아니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아,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무튼 이성적인 면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어 만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개부 그래. 근데 조금 이성이면은 그냥 남자 여자 고 동성 이성을 따지는 거잖아. 음. 그랬을 때 조금. 다른 면의 이성도 조금, 음, 있어. 뭐, 양쪽에 그, 뭐, 보자를 하는, 뭐, 모순처럼 부리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 아, 그래요? 어. 만약에 어. 내가 봐봐, 이거 사주를 보잖아. 네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사주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사주 하는 사람이야. 아, 진짜? 어! 어. 막 부추겨 채우고, 막 이런 사람이야. 아. 되게 이게 조금 이상해. 어. 어. 자기가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내네 숟가락도 떠먹고 해야 되는데, 어. 아니야. 네, 그러면 누군지 그냥 알려드리고 응.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응. 이분 그냥 빨리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짜증나. <웃음> 알고 싶지 않아. 아, 예, 아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웃음> 이, 이분 그. 김건희 씨에요. 김건희 씨. 정치인 갖고 오지 마라. 아, 네. 나는 정치한 사람 아니고 정치는 사람이야. 아 알겠습니다. 응. 아, 짜증나. 네, 그래서 짜증나. 이분, 이분 지금, 뭐, 현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푸시를 넣고 있어요.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녹취록도 뭐,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의혹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응. 앞으로는요? 이분? 중간에서 막는거야 앞으로 만약에 내가 그랬잖아 아까 이 사람 봤을 때 겨울에 찬 바람 불때 조심해야 된다고 자리가 위축될 이렇게 내려올 일이 있다 음. 그때 조금 어 그게 조금 받아야 될것 같아 아 진짜 어. 깨끗한 받아 깨끗한 받아야지 왜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이분 지금 막그 지진 났잖아요 저기 토끼, 티리키에. 예. 예 응. 지진 났데그기 봉사활동도 하고 막 시장에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막 그러는데 응.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도 다 척인가요? 그냥 척인게 더 커. 응.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진심이 30이라면 척이 70이야. <웃음> 막어디 무슨 포토존을 갔나? 막 사진 찍기 바쁘고 네. 막 자기 꾸미는데 바빠. 어 네. 나라를 꾸며야지. 어? 어? 진짜 권력을 세우지 말고 국력을 키워야지! 음... 진짜 화나! 어디서 그게 보리장발이 없는 배우 보건치야. 이분이 뭐 부, 부모도 의욕이 좀 있어요. 음. 앞으로도 이런 의욕들이 계속 나올까요? 있어 있어. 그나무래 그 밥이라 이 소리가 나와. 아... 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피를 하면 부모 영지도다 끊는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웃음> 그래요? 음. 만약에 신랑이 만약에 그때 해도 돼? 우리나라는 안 잡혀가지? 네. 신랑이 만약에 자기가 부관계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살 사람이야. 아, 그래요? 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조금 진짜 국모가 됐으면 국민의 엄마가 돼야지, 어? 자기 권력의 엄마가 돼서는 안 되지. 그, 그러면 그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게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응. 인기 못 채울 것 같아. <웃음>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응. 그 미분 때문에 뭐가 김건희 때문에? 때문에인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 때문에도 크고 그리고 주변에서 끌어내려는 힘이 강해 자석의 힘. 어... 그게 한번 발동하면 인기는 끝까지 못 채우는 소리가 나와. <웃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궁합은 어때요? 그러면? 궁합은 그냥 도친 개찐이야. 네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게 없고, 그냥 도친 개찐이야. 어. 그리고 그 진짜 최고의 높으신 자리에 있으신 분 말이야. 어.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부인으로서, 어. <웃음> 막말로 어차피 된거 맞잖아 우리나라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안그러면 투표 왜? 둘이 다이다이 깨서 <웃음> 이긴 사람 대통령 시키지 안그래? 맞아. 그러니까 는 나는 누구 편이 아니야 진짜 악플 많이 달려서 신경 안써 나 아하. 왜? 내한테 오는 신도들이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해 나 조사해봐 나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어 아, 아 진짜요? 어, 투표의 자유다 나는 자유를 선택한거야 아, 그래서 니편내편 네네편 없어 그래서 보면은 되게 조금 어? 음.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세요 어, 당신들이 오. 이렇게 올려 세웠을 때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 내 치장거리, 내옷내 내 어, 금붙이 이런 거 보지 말고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짜증나 알겠어요 그만합시다 <웃음> 갖고 오지 마정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댓글 댓글 댓글 많이 보셨어요? 응 봤지. 어 응.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남았어요? 뭐 뭐야? 뭐 귀신 씨였나뭐 자판가? 어 <웃음> 덕분에 진짜 정치 어 <웃음> 뭐야 그 뭐야 신조 많이 배웠어. 뭐 구구? 뭐작발뭐 쪽저쪽 띠게 봤던데 띠게 재밌더라. 그래서 제가 어. 사실 이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음. 선생님 요뿐만이라 PD도 자꾸 낯선 느낌고여기막 이만큼 그러니까. 달려있는나도 나도, 나도 정치관지 이게 관심... 우리나라 정치에 예민한 사람들이잖아. 아, 네. 그치, 뭐 하는 짓이야, 거기. 땅바닥에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치질 걸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때 해주시고. 되면 내려와요. 응? 제발 자기 가정을 돌아보세요. 응? 댓글 다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번디 한 댓글 바지? 다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속이 풀릴 것 같으면 댓글 실컷 다셔도 돼요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멘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잘한대요 노프라프라 정치 도가져야 돼요? 안돼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